내가 무슬림이 됐어 이제 어떻게 생각해? 하네.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So today, finally, finally, I will tell my friends that I became a Muslim. Actually, I'm doing YouTube now, so most of my friends already knew that I'm Muslim. Maybe. But I've never talked about this seriously with my friends. So, I cannot sure that how will they react. So, I will talk about this today. Okay, then let's go to chat together. Oh, I'm nervous. Assalamualaikum. Mm -hmm. 우리가 앉아 얼마나 됐지? 10년 넘었죠? 10년이 <gasps> 넘었다고? 10년 넘었지. 10년 넘었지. 아, 시간이 진짜 빠르다. Wow. 좋아. 그러면은 오늘 내가 너네들 왜 불렀냐면은 어, 오늘 내가 드디어 그걸 얘기를 하려고 불렀어. 내가 무슬림이 됐어, 이제. 어 u 생각해? <웃음> 하네. <웃음> <웃음> 어, 막말하는데 바로 <웃음> 진지하게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 무슬림 관련된 채널을 한다고 했을 때 어. 솔직히 반신반의했어. 노래하는 거 했었는데 어. 갑자기 무슬림 쪽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음, 음. 나로서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됐단 말이야. 왜 굳이? 왜, 아, 왜 굳이? 다른 소재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아. 무슬림일까?라는 어. 의문이 들더라. 근데 지금 뭐 보니까 너무 얼굴도 좋아졌고 해서 근데 너 예전보다 얼굴 많이 좋아졌다 그래? <웃음> 카메라 많이 봐서 아, 그런가? 그랬어. 아 근데 진짜 술 같은 거안 먹어? 술은 안 먹지 아, 예? 술은 아예? 술을 아예 안먹어와 대단하다 와. 돼지고기도? 돼지고기도 먹어봤는데 맞아 뭐 할랄푸드라 해가지고 아, 그거만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 어, 그, 맞아 데, 네. 나는 사실 그 종교 쪽은 어. 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 너가 이슬람을 뭐 믿는다는 거 자체는 뭐 전혀 아, 그런 문제는 없었어 어, 나는. 어,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때 히잡 쓴 사람도 많이 봤었어. 호주 있을 때. 근데 엄청 어... 다 착했고 진짜 좋 좋았... 인도네시아 애들이었는데 아, 음...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좋아졌네. 아,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어. 술 <웃음> 진짜로 건강해져 진 진짜. 나도 무슬림해야 되나? <웃음> 어. 너는 좀 해야겠다. <웃음> 얼굴이 좀술턴이데 <웃음> <술통인데. 웃음> 아, 네, 약간 술톤이야 <웃음> 아, 심지어 누가 얼마 전에 콘텐츠로 그거 했었잖아 어, 그 맞아. 밖에서도 맞아. 해가지고 많이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이 말 걸지 않았어? 막 어떤 맞아. 여자가 막 그치? 예수님 믿으세요 여자가. 아 그치 그치 봤어 <웃음> 사실 아, 너, 너 석희 갔다 온그 것도 만해. 보고 안 보는 척 하면서 다들 이렇게 아, 염탕을 하고 있었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yeah. What do you want to call me? I think I'm used to calling you Jay. Okay, Jay is <laughs> o so i n e Jay fine. Here's my friend, Hello? Davis Cake. My name is Dave, yes, hey yes. Jay. Oh, you watch my YouTube sometimes, right? Of course, every day. Oh, <laughs> every day? o <laughs> <laughs> you know that I become a Muslim? I saw in one of your videos, I think I saw the video of you speaking with your mother. Oh yeah right, yeah, right. that was right. a good one. Yeah, so I saw that and that's when I found out. Oh, <laughs> really? What do you think about I became a Muslim? It's an interesting question. What do I think about that? Yeah. I think, first of all, if you found something in your life that has brought positivity Uh, that makes you happy. That's giving you a purpose in life. Exactly. Then I'm happy for you. I don't care what you do, but if you found something that is making your life better and making other people's lives better, oh.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right? Uh, do you think I can affect people? To, I to know you, j y o u r e a good guy. You're a good kind. <laughs> yeah, well, that's the thing. You're a very kind, oh. uh, kind person. And what I notice with you is you're very open-minded. Oh. You always listen to people, and you know you're you're a good person. And so mm. if you found something and it's important mm. to you, it's mm -hmm. going to be important. Important to many other Whoa. people. So I'm proud of you. If you found uh, something good and this is meaningful for you, then yeah, oh, absolutely. Okay. Yes. I think there's too much negativity and hatred in the world, mm, and so yeah, we don't right. need any more of that. We need people yeah. like you to. Yeah, we you know, don't, don't need to fight anymore. We don't e o fight, man. No fighting. <laughs> just America, love. Okay. just love. <laughs> <laughs> Wherever you are in the world, man, we just need to love each other. Uh, okay, yeah, absolutely. Right. You know past J, and y a now yeah. I b e c a m e Muslim, so mm. is there any change do you think? Like For me, you're the same person that I met Ooh. before, which yeah. is good. But I think what I've noticed from your videos and from now when I see you, you, oh. have, a, you have a very stronger purpose, you have oh. a very strong direction and goal in your life now. And I think that's really helpful. I think you're inspiring a lot of people. Yeah, you're doing a good job, You fooled me. Wow. I'm not trying to give you all these compliments. Assalamu alaikum. 만지면 안되니 o 왜? n 고치 o t o u c 스타일. 오 I'm 제 o i n g to touch. Corona style. t o d a 내 s topic is a g o o 알고 있 e I'm not i n to t u o u r e not i n to t u o s I'm not i n o t u I'm o i n t e m u i m n o 됐다는 건 몰랐는데? 몰랐다고? 어, 공부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이름 바꾼 거예요? 아. 어. 아 그래요? 나 너무 영상 하나 봤나 <웃음> 그래 좀 봐라 없 <웃음> <웃음> 처음이니까 네, 무슬림을 만나본 적도 없었어 아 진짜? 없죠 아예 처음이야? 아니 내 주변에 무슬림 믿는 사람이 있을 없어. 동양인데 신기하죠? <웃음>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로운 나라니까 괜찮아요? 그 걱정되는데 네? 사람들이 괜히 막 차별할까 봐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너 같은 애들이그 <웃음> <웃음> 신기하게 하는 사람들 그건 그래 그쵸 겉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배타적으로 그러진 않은데 아, 그쵸 그쵸 속으로는 모르지 모르다고그러지건문이 있어요 계정도? 그 아야 그냥 믿음이 있고 라일라일라라뭐한번마 나라 수룰라 뭐 하면 라, 끝이 아니야 음. 너도 할래? 근데 궁금하다 형좀 따라다니면서 공부 좀 할까요? <웃음> 따라다니면서 기좀 이제 계정하고 지금이랑 혹시 뭐 달라진 걸 너가 혹시 느끼는 게 있는지 근데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아, 진짜 달라진 게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조금 유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아좀 유해졌다고? 어, 말투도, 어투도 그렇고 아, 제스처도 그렇고 아... 눈빛도 그렇고 옛날에는 진짜 막 마약한 사람처럼 막 힘도 없고 사람 몸에 힘도 <웃음> 없고 막, 막 눈도 막 흐리멍덩하고 <웃음> 그데 요즘은 좀 총기도 어. 있거든요. 좀, 좀 사람같이 변해요. 어, 사람같이 변해좀 뭔가, 뭔가 계속 하려고 활동적이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 진짜 아, 아무리 했는데 침침하고 좀 그치, 그치.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무서워하고 이제. 어, 맞다. 그런 거 확실히. 옛날에는 좀난 많이 가랬잖아요 어. 뭔가 좀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 맛 중에 뭐 새로운 맛을 찾은 게 아닐까 그런 느낌. <웃음> <웃음> 왜요? <웃음> 나는 솔직히. 어. 형이 이제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알아 가려는 정도로만 음.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이제 형이 아 진짜 무슨 일 됐다 생각하는 거는 형이랑 같이 다니면서 보는 이제 형의 행동들을 볼때 전이랑 그래도 확실히 도분되려고 하는 뭔가 작은 행동들 하나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 하나 음. 사실 원래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형이었는데 삼겹살을 아. <웃음> 안 먹는다던가 아. <웃음> 뭐 술도 원래 그렇지. 술도 되게 좋아했죠 어릴 때 음. 진짜 사람이 좀 깨끗해졌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확실하게 신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게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조심하려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사실 학교 친구다 보니까 얘들끼리도 응, 응. 형 얘기를 하잖아 응. 어우 재한이 형, 재한이 형 진짜 무슬림이야? 진짜 무슬림이야? 아, 진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 처음에는 아닐걸 어. 이렇게 말했어 솔직히 어, 어. 처음에는 어.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그렇게 말을 해 무슬림 맞다고 내가 느끼기에는 음. 진짜 무슬림이라고 말을 해 음. 나는 원래 난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천으스서 무슬림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된게 사실 형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지 사실은 굉장히 좀 평화적이고 좀 따뜻한 사람들이 그치, 많다는 그치. 거를 내가 알게 된것같형 때문에 또 주변에 무슬림 다른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됐었잖아 음, 음. 뭐 말레이시아 친구들 인도네시아 친구도 그치, 만났고 맞아, 맞아. 너무 친절하고 종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 나왔던 기억나 그때? 어. 그 친구가 이제 종교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것도 음. 아 이게 내가 크리스찬호스라는 종교적인 어, 고민하는 거라는데 어. 크게 다르지 않고 모두가 이렇게 어, 신을 쫓는 마음의 진심을 좀 갖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난 그게 되게 감동적인 대화였거든 거기서도 되게 그때도 무슬림에 대해서 한번더더 더 좋게 받아들여지는 응. 그런 계기가 됐어 응. 근데 사실 어. 내가 느끼기에는 어. 형이 변한 모습이 원래 어. 형의 모습이야 내가 내가 아, 느끼기에는 그래? 어. 음. 이게 음, 사실 음. 뭔가 형이랑 더 어울리고 다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 본연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걸 수도 있겠다 음. 어, 사실 어, 무슬림은 무슨... 그 얘기를 하거든 어. 무슬림으로 컨버트 했다고 얘기 를 안하고 리벌트 했다고 얘기해 개종이 아. 아니고 어. 다시 돌아왔다 어. 아. 다른 건 몰라도 형은 확실히 그 느낌이 강한 것 같아. 음... 형은 확실히 컨버트보다 약간 리버트 느낌이 강한 어... 것 같아. 이게 사실 원래 김지한의 <웃음> 그 캐릭터에 진짜 가까운 모습이다라는 이런 생각 음... 이런 생각이 들어. Okay, so I asked my best friends that I became a Muslim, and they replied so well. At first, I was a little bit nervous, but they react really positively, so I was really surprised. I'm so proud of being their friend, and thank you so much. Wow. I love you guys. I'm really happy that I can talk with this with my friends. And I don't know why but all of my friends say that Oh, your face look more brighter than before. So it was really surprise. I'm so happy that i become a Muslim. I'm, I'm so proud of this. Alhamdulillah.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 a a s a l a m a g a m s a h a m i d a a n n o n Let's make some more videos. I agree. It's What do you Ramadan. want to make? Ramadan soon. You, so I will teach you, you teach about me? Ramadan. You teach How me to something? fast. And oh my goodness. <laughs> <laughs> I, I, I eat a lot too. Yeah, I've right. never fasted in my life. You have to do it. Okay, you're going to do it with me? me. You're yes, going to do a video yes, with that? Yes, yes. Yeah, yeah. <laughs> I'll think about it.